편안한, 우리가 매일 진사에 쓰는 그안녕이죠 이것이 집입니다. 집면이라는 글자예요.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 라고들 흔히 생각하지만 이 집이라는 것은 몸을 뜻하기도 해요. 내 생명이 사는 집몸, 그리고 이 여라는 것은 남자 여자일 때의 상대적인 여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원인 여. 돌보고 기르며 생명성을 보존하는 그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 몸이 잘 돌봐지는 상태. 그것이 아닙니다. 편안한 상태죠. 그리고 영이라는 것도 역시 집인데, 즉 몸인데,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마음심자예요. 이건 심장이기도 하고 오장육부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 밑에는 그림명자예요그림명자인데맨 밑에 썼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바로 세운다, 이런 의미죠. 그래서 이인은 감정이 그릇에 탁 차분하게 담긴 것처럼 편안한 상태, 내 감정이 조절 가능한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. 이 안은 몸이 편안한 상태, 인은 감정이 편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, 안녕 할 때도 또는 안녕하세요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인사하고 듣는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. 이것을 나마스테라고도 인사하죠. 즉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게 그 안부를 묻는 것이죠. 바로 이 명자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.